우리 제품의 판매자가 어떻게 될수 있는가? 우선 판매자라는 단어는 너무 큰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. 우리는 레퍼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. 각케이는 전혀 돈을 들이지 않고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. 것만 하면 저희 논쟁을 주전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추천이 코메로이어지면커미션을 받기 시작합니다. 모든 게 간단하죠. 물론 이산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환경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며 그러면 여러분의 경력이 수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방법을 보게 될 것입니다.